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애를 하면서요. 별것도 아닌 말에 서운하거나 화가 나신 적이 있나요? 자신의 속마음이 들킬까봐 그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에게 한 행동이 서운함과 상처를 줄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바로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 남자친구는 취업준비생이에요. 혹은 이제 막 취업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별로 여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카페에 가는 것도 여전히 부담스럽긴 한데요. 여자인 내가 카페 가는 것을 좋아하니까 같이 와줬어요. 그리고 나름 즐거운 데이트를 즐기고 있고요. 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소소하지만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이 순간들이 우리가 예쁘게 연애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해서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렇게 카페에 앉아 있다가 내가 심심해서 명품 가방을 스마트폰으로 구경하고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지금 뭐 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같이 보게 됐고요 그런데 보자마자 명품 가방이네 이거 얼마야? 어우 되게 비싸다 근데 난 솔직히 명품 가방은 좀 사치인 것 같아 그리고 주변에서 보니까 명품가방 드는 사람들은 가방을 드는 게 아니라 가방을 모시는 것 같던데 가방은 내가 편한 대로 막쓸수 있어야 좋은 가방인데 모시는 건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 너도 혹시 명품가방 좋아해? 남자친구가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기분이 확 나빠지실 거예요. 왜 그러시죠? 내가 남자친구에게 명품가방을 사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어서 그냥 본 것뿐이란 말이죠. 그냥 나는 심심해서든지 갖고 싶어서든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건 자유잖아요. 그런데 같이 아이쇼핑을 해주면서 기분을 맞춰주기는 커녕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치 이상한 여자인 것처럼 선수 쳐서 몰아가고 있거든요. 남자친구 혼자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마치 내가 된장이라도된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한편으론요 안 사주겠다는 거구나 사줄 생각이 없다는 거구나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서운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슬슬 화가 치밀어 올라요 생각할수록 더열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은 요 점점 더 부정적으로 커지거든요 못 사줄 거면 그냥 가만히 나 있지 왜내 기분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지 아 그리고 내가 내돈 주고 사는 것도 뭔가 찝찝해지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뭐야? 이렇게 화가 커진단 말이죠 물론 이단계에서 멈추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물론 참다못해 터진 화를 남자친구에게 뿜어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좀 전에 왜 그렇게 말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아지네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 있겠죠 여자인 나도 요내 남자친구가 돈 없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사달라고 기댄 적도 없고요 그럴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결국 가방을 얻기로 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냥 기분만 더러워졌다고요 남자친구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랬을까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의 기분을 더안 좋게 만드는 행동을 한 걸까요? 나는 자꾸만 남자친구가 나한테 시비 건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 나를 무시해서 나를 그 정도 값어치가 없는 여자로 판단해서 그렇게 말한 건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물론 누가 들어도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게 남자 마음이라며요. 맞아요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면 해줄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중심 생각이라면요 남자들의 부가적인 생각이 또 하나 있는데요 남자들도 요 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줄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요 남자 자신도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때는 여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불편한 것을 좀 편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행동들을 종종 무의식 중에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카페에서 여자친구에게 한 남자친구의 행동이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저는 요 남자들의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별하고 나서 아파하시는 여성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속상해서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는 라 생각으로 남자친구하고 이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자꾸 남자친구가 나를 그동안 사랑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못 견디게 힘들어지는 분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아 내가 남자친구의 마음을 잘 몰라준 것 같아서 그런 후회가 밀려오는 마음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의 예쁜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방접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녀 사이에 이별이든 큰 다툼이든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확 와닿는데요. 문제가 아직 없는 상태라면, 아직 문제가 터지기 전이라면 마음속에 좀 반발심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연인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분들 보다는 아직 문제가 안 생긴 분들, 지금 둘 사이가 순탄하고 잘 지내고 있는 분들이 더더욱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자도 돈이 많으면요. 여자한테 사주고 싶어 해요. 돈이 아까워서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여자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건 내 상대가, 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전하에 가능한 거고요. 여자를 진짜로 사랑하는 남자가요. 돈이 많아지면요. 특히 내 여자에게는 더더욱 잘해주고 싶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행동이 요내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헌신하기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꼭 모든 남자를 믿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하지만 대체로 남자들이 요 돈이 많아졌을 때 자기 여자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면 요 남자 자신도요. 자기 여자에게 폼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거든요. 꼭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더라도 남자는 요 자기가 잘난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강해요. 그러니까 내 남자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감히 자기 상황에서는 사줄 수 없는 물건이란걸 알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자꾸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명품가방이 자기의 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속에 이미 적이 되어버린 그 명품가방을 비난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여자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내 적과 여자가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지금 단순히 명품가방이 꼴보기 싫은 거거든요. 그 명품가방의 존재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 명품가방이 싫다는 마음을 여자에게 전달한 것뿐인데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만약에 남자친구가 명품가방도 사주지 않고요 저렴한 가방도 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오해는 오해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명품가방을 사주지는 않았는데 그 남자 수준에서 사줄 수 있는 물건들인데 그걸 나에게 사주고 있다면요 그 남자는 나에게 잘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높아지겠죠 또 물론 명품가방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나서 다른 것에서도 나에게 10원 하나 쓰고 있지 않다면 그 남자는 나에게 마음이 없는 남자인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느꼈던 그 기분 그대로 이 남자는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남자가 맞다고요.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나에 대한 애정도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남자가 반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가방에 대한 비난을 했다거나 남자가 그런 가방을 드는 여자를 된장녀처럼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남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섣불리 판단해서 헤어지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알아요 그 남자가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면 지금 취업한 이후에 경제적인 부가 좀 생긴다면 그때는 나를 명품매장에 데리고 가서 하나 골라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그때는 분명 명품가방이 남자의 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는요 그 명품가방을 이길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명품가방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력이 좀 생기니까 돈을 좀 벌고 나니까 명품가방 정도는 생각보다 부담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요. 그 명품가방을 더 이상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명품가방에 대한 열등감도 사라졌겠죠. 자기가 확실하게 명품가방을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우월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해 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이 이야기는요 명품가방을 받아내기 위한 연애를 하라고 말씀드린 이야기가 아닌데 혹시 정말 간혹 이상하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단지 명품가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 남자는 요 분명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여자인 내가 느낄 때 가끔 내 남자가 마음이 싶은 것 같이 느껴지거나 혹은 나를 귀찮게 생각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으로 너무 생각을 몰아가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분명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라면요 기회를 좀더 줘보시고 믿어봐 주는 것도 좋겠죠 명품 가방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었을 때 여자가 남자에게 원했던 말은요. 가방 예쁘네. 너한테 잘 어울리겠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너에게 사줄 순 없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너한테 사주고 싶어. 너에게 선물을 줄수 있게 노력 많이 해볼게. 지금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별거 아닌 것들이지만 그런 나하고 계속 연애해주고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런 말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을 들었더라면 명품가방을 받고 안 받고와 상관없이 나는 진짜 명품 마음을 받았을 거예요. 같은 상황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너무 달라지죠. 좋게 이야기를 하든 나쁘게 이야기를 하든 여자 손에는 명품가방은 어차피 없어요. 하지만 여자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아픈 마음만 가득 채워 놓을 수도 있고요. 명품보다 더 값진 명품 마음으로 채워 놓을 수도 있겠죠 혹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남자라면 내 여자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남자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명품 가방을 그렇게 생각하는 열등감 때문인지 만약 그런 열등감 때문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내 남자가 조금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지 서로서로 생각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헤어지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뜨겁고 애틋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하시는 바를 꼭 결과로 얻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